아, 어,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시장이 얼마나 클 것이냐는 대략 감은 있잖아요 호글이 아이치 근데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성인인구 4천만 중에 천만좀 넘는 인구 그 다음에 치료인구는 보통 10만명 내에 나머지 천만 명 중에 10만명이면 은9 9 0 1 0만 명은 방치되고 있고 다 우리 다시라고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. 너무 너무 광활하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방법이 제일 빠른 방법이겠다. 효과적인 방법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마케팅이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데 음, 이런 어 그냥 어떤 한 개인이 만들어서 뭐 효과 좋대,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어마무시한 검증과 입증을 해서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것를 아셔야 또 당당할 거고, 그렇기 때문에 좀긴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했습니다. 어, 현재 우리나라의 수면 복증 치료 방법으로는 사실은 수술이 더 많을 거예요. 근데 그 신고된 그걸로 따져보니까 수술이 42% 양압기 상징은 부강장치 8% 돼요 근데 일본은 수술 양압기는 거의 비슷하죠 근데 수술이 줄어서 구강장치하고 보조기구 분야가 늘어요 우리가 하는 게 뭐죠? 구강장치 보조기구예요 거의 40%가 우리 시장이거든요 근데 수술을 좀더 까먹을 수 있거든요. 50%까지 우리 걸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.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도표입니다. 그래서 과거는 수술했고 지금 양압기 같이로 되세요? 보험 되면서 이제 막 양압기 지금 현재 현재 상황이 그래요. 이제 양압기 실패하고 뭘로 할 것이냐? 우리 것밖에 없어요.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. 숨은 건강은 목숨이 저한다. 목숨. 이거거든요. 그러니까, 목숨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생명이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고는 하지만, 풀어서 보면, 목과 호흡이, 이 목은 뇌와 어, 몸을 연결하는 다리, 고 거기에 모든 신경과 혈관과 모든 것이 다 목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. 내가 머리 없으면 못 살지만, 목이 없어도 못 살고. 그래서, <웃음> 그래서 옛날에 막나는 목을 쳤던 곳이니다 <웃음> <웃음> 근데, 목이 없을 수는 없고, 살아있는 사람은 목이 있는데, 목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요. 근데, 목이 불편하면, <웃음> 잠도 불편해요. 근데 그거는 또 별도로 또 시간을 하려면, 공부 해야 됩니다. 그러 목이 불편하고 숙면은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애만, 베게만 찾고, 바꾸를 찾고 병원 가서 자꾸 목 치료하고 하는데 어, 불면의 많은 이유 중에 목이 찾은 비이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리고 숨, 그리고 호흡은 더 이상 뭐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. 근데 내가 숨을 잘 쉬는지 안 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입 거죠. 모르는 거는 알게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 마케팅은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거, 자기의 수면 상태를 인식하게 만드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. <웃음> 그래서 우리는 인체 친화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목과 숨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, 그게 바로 이거죠. 바이오스테라피. 다음에 또 다음에는. 문제를 내가지고 상품을 준비해야겠어요 <웃음> <웃음> 바이오슬리테라피 답도 미리 알려줘 <웃음>